단어로 설명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회사 네콤의 대표 스티브의 비서를 맡고 있는 제시입니다 뭐 여러 벌 입어봤는데 지금 뭐딱 하나 꼽기는 좀 그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게 약간 팬츠 약간 자유롭게 트레이닝 팬츠죠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색이 많이 들어가고 무늬가 많이 들어가 티셔츠 하지만 이 청자켓으로 땀 식힌 다음에 이렇게 많이 물론 달아봤어요달아봤을 때는 그런 시선도 좀 분산시키고 색깔도 엄밀로 더 싹이 비치면서 뭐 아까도 무전 어, 무전분 부저, 혹시 무을지도 보겠지만 유니콘을 이렇게 하체 대... 열심히 사세요.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비서로서의 자질은첫 번째 o n 대표의 컨디션 체크 및일정 체크 그건 기본으로 e 요 s 어, o 너가 뭔가 아이디어 e r s 하거나 h 어, 생각에 a p 있을 때 비서로서 o is a person who 제시 a p e r 하균이 형말고 스티브 <웃음> <웃음> 오해하지 마세요 스티브가 아,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머리도 좁고 있는데 어, 약간 네,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좁은 게아니야 작습니다 속이. 자, 좁은 게 아니에요 속이 작다는 건 자기만의 세계가 결정하고 있는 뜻이죠 하균이 형의 스티브 <웃음> 에서 하고요. 뭐,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음악을 공유하고 현재 살고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, 예, 예, 북카페, 술집, 그리고 예쁜 카페, 분리기는 술집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어, 자유, 젊음, 향유하고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런 게제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굉장히 큰. 요즘 뭐 이게 뭐 영상으로 나갈 때보면이뭐 요즘 뭐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유행도 지나겠죠. 유행이 너무 자주 바뀌어.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뭐 저만의 시그니처가 있다면 그런 뭐 음. 뭐거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이런 거, 이런게 있는데 유행 항상 돌고 돌니까. 저를 한 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? 어, 저를 한 단으로 한 단어로 설명하는. 이 허술한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.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, 거짓이, 없, 거짓이 없다라는 거, 거짓이 말을 더듬는 데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. 그런데요, 지식학은왜래 살아야 그다는뜻요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. 가르거 크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그 중에 하나 고르면 평생 사진 못 찍기 아 노래 들어야죠 노래를 안듣고 어떻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 풍류의 나라들데 노래를 안 들을 순 없지. 무슨 그 콜라를 두 번도 못 쓰니까? 제돈 써서라도 시원한 거 먹어야 돼요 현재 7시로 되어있는데 뭐 모든 회사 직장이 그렇듯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종일이라도 줄어들겠죠? 넌 빨리 퇴근시켜줄 테니까 열심히 할게 우와. 피곤하네요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우리 스토리제이 정부팀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응원을 보해주고하는게 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자주 나오지 마. 괜찮아.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게. 네. 아쿠팡 플레이 시드콤 유니콘 지금 현재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. 잘 만들어서 재밌는 작품. 제시였습니다.